로블록스의 그지같은 버그 때문에 사장님과 편집자의 노동 약 몇십시간이 날아가게 되었었지만 어느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사장님께 말하길 이 스탠드 영상에 쓰세요라면서 스탠드를 주셨다 우리는 그를 이렇게 부른다 시 천사다 트루 아누비스 퀘스트를 받으려면 아누비스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아누비스 퀘스트를 주는 n p 지한테 다시 가서 말을 걸면 2500원을 주고 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. 퀘스트 내용은 1대1 매치에서 50번 이기기, 데미지 7500 넣기, 데미지 1750을 막기, 플레이어 25명 죽이기, 아누비스로 패링 100번 하기입니다. 패링 퀘스트의 꿀팁은 공격 n p c 두마리를 준비하고 이 두마리 중 한두벌 때려서 나머지 하나랑 공격 타이밍을 다르게 만든 후에 얘네 두마리를 붙여놓고 패링 퀘스트를 하면 쉽게 할수 있습니다. 일반 패링은 쉽지만 퀘스트 패링은 스턴 패링이기에 스턴이 걸려야 패링으로 인정됩니다. 이 스턴 패링은 타이밍을 잘 맞춰야 합니다. 그래서 퀘스트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지만 지금 보여주는 방법을 쓰시면 스턴이 매우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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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is is h e t t s i o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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. <laughs>